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내용은 영웅 전용 소환수인 Y번이에요. 영웅이 Y번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력이 소유한 영지가 있어야 하며 6시간의 기간제로 습득되고 한 영지당 한 명의 영웅만이 Y번을 받을 수 있어요. 영지를 점령하고 수호의 재단을 건설하면 온천 옆에 Y번 소환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영웅이 상호작용을 통해 영지의 주와한계로 와이번을 소환할 수 있고 와이번의 착용 장비까지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와이번의 장비를 장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소환을 해야 장착시킬 수 있어요. 와이번은 덩치처럼 거대 소환수로 분류가 되며 일반적으로 유저들이 탑승하는 소환수들과는 다르게 전투 상태에서는 소환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Y번이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은 5개로 첫번째 스킬은 창공의 지배자라는 스킬이며 사용하면 5분 동안 활강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고 스킬의 지속시간이 끝나는 타이밍에 다시 스킬을 사용하여 무한하게 하늘을 날수 있어요. 두번째 스킬은 활강을 하는 도중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활강의 속도를 잠시 동안 빠르게 만들어줘요. 세번째 스킬은 주변 적들을 공포 상태로 만드는 스킬이며 활강 도중에 사용하면 지면으로 내려찍으면서 충격파를 발생시킬 수도 있어요. 네번째 스킬은 분노의 순결이라는 것이며 용처럼 화려하게 전방으로 브레스를 뿜고 일정 영역에 피해를 입히는 스킬이지만 데미지가 너무 낮아서 딱히 쓸모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마지막 스킬은 영웅의 자비로움이라는 것으로 사용하면 영지의 주와 열개를 분해하여 주변에 뿌리는 스킬이며 진짜 진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뿌려진 주화를 전부 주워도 10개의 영지 주화가 되지 않으며 일부분이 소멸해서 증발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스킬을 살펴보면 쓸만한 게 전혀 없어 보이는 Y번을 왜 뽑는 것인가에 대해 궁금하실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무한하게 활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난기류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본대가 이동해야 할 지역. 혹은 적의 머리 위에서 정찰을 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웅이 사용할 수 있는 공대 소환과 연계하여 포탈지가 없는 지역으로 모든 인원을 빠르게 이동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대불꽃이 많은 영웅이 와이번을 소환하는 것이 좋아요. 추가적인 정보로 감옥에서는 활강으로 탈옥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고요